물이 아직도 안 말랐어. 대박. 뭐지? 왜안 말랐지? 크리스마스 아트 보여드릴까요? 동해야 되고. 실가지고 <웃음> 되게 뻐졌어 <이끌어졌는데. 놀떡> 아, <나 똥꼬야? 놀떡> 어? 이거 샀구나 <죽었구나>. 뭔지 알지? 응. <놀떡> 코가 어, 네, 네. 없어 보이네? 아 이거 없어 보이는 데 그냥 막또 다른 거 사서 달아야지달아야지엔디엔 아우, 저 어? <놀떡> 밤에 잠자는데 코가 막 박혀가지고 숨이 <놀떡> 안 잖아 야, 이거 코다난큰게없단말선생님이 <놀람> <말이지. 놀놀람> 그렇게 많아 먹었으니까 맞아? 근데 두 분이 안먹지 아, 어, 아니에요. 아, 그래서 내가, 걸려도 나올 거지만 일단 맛보안 하고 해도 해보셨어요? 응. 반요 <맞아. 웃음> <웃음> <진짜 발자치면 웃음> <마신 거예요? 웃음> 맛있겠다. 굴 먹어요? 굴? 진짜 굴 먹어요. 굴? 굴 먹어요? 네 굴도 먹고, 석파도 먹고. 와, 진짜 음. 굴 진짜 왕집이 있는데. 어디요? 르어요 셋이 너무 이쁘게 나온다. 잘 나오는 나온 것 같아? 응. 음. 그건 세세해. <웃음> 그거는 화이한먹그래야 노루가 있아 노루? 불 껍질에다가 불 껍질에다가 해 어. 네. 산다핀이야? 아 <웃음> 산다핀 무조건 꽂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사시... 아, 사시더라고까요오 아, 어. 아 아, 어, 아, 귀여워. 갑자기 갑자기 이상해 완전 귀엽다, 귀엽다. 아. 야, 근데 진짜 귀엽다 <웃음> 여기 <여기나요>. 다야 어. <웃음> 그, 그리고 집게해놨다야 어. 되게 <웃음> <오, 웃음> 아, 엄청 잘혀 <웃음> <작품. 작품. 웃음> 지금 사야지? 안 그러면 또 학문들처럼 없을 것 같아서. 응, 이용하고 주세요. 야, 고구마네라도 이뻐. 고구마? 고구마네라도 이쁘다고. 헐, 아, 귀여워. 그치? 이 전구 옆에 살짝 끼우면 딱 고정이 되네요. 아, 전구 옆에. 야 생각에도 이쁘다 그치 어... 이 순간이 <웃음> 어 너무 예쁘다 으어 아, 아. 파티합시다 야, 조금만 더 화려하게 이제 사가지고 다이소에서 <웃음> 해야겠다아 다이소 들어가야 돼. 다이땡에서다잇땡데응다이땡에서 <웃음> <다이땜데? 웃음> 음, 아, 지금 부족하잖아 맞아요 약간 아쉽긴 하네. 산타할아버지 막 이런 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있었으면 좋겠다 어. 그거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어려운데? 있어 거든거 어, 있어 거기? 아, 이거 이거. 맞아요. 맞아, 맞아. 어, 이 가지도 걸어 놓잖아. 맞아요 어. 그거 너무 진짜 가벼워서 무슨 일있다고 건너. 응. 가면, 하여튼, 하여튼. 어, 맞춰 줘라. 여기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딱. 이게 훨씬 리 있네. 세포 다. 되게 예쁘다. 되게 예쁘다. 자, 느낌 카페라... 한번 볼까? 잠깐만. 느낌번 볼게요. 뭐 하시려고? 아, 러그 느낌이요? 아, 러그 느낌 <웃음> 이거 있다고 생각해봐. 응. 더 이쁘지. <웃음> 그쵸. 근데 저기 리모델링을 하면 이제 자갈이 있으니까 난 자갈 속에다 얘를 이렇게 나무처럼 심으려고 했어. 자갈 있어요? 어, 자갈이 있어가지고. 그, 그, 맞지? 예약도 못할 것 같아요. 이미 다 끝났을 것 같아. 오늘은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봐야 될것 같은데. 아저 저번 주에요. 네, 맞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장님 대신에 제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언제, 언장님, 지금 언제 엄청 웃으실 것같은 목소리 톤을 괜히 더 키워야 될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아 조그맣게 봐야 돼. 마이크도 잘 들리는데. 제가 굉장히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 약간 ASMR 같은데. 음, 저희가 쓰는 젤 와이퍼. 도둑하게 왔군요. 어, 상상 왔어. 아, 칼질도 쉽지 않고 재고유가 없었던 이 서양 파우더 블랑블랑해서 그리고 이도 파우더 아, 진짜 크다 어, 음. 위치 맛있다 어, 붙일 수 있나? 어, 엄지에 가능모든 불가능은 없답니다 <웃음> 엄지에.. 오, 진짜 크다 아니면 뭐였지? 뭐 약지? 열손 연장해서 연장살도 가능하고 오 이거 정말 좋은데요? 예쁘다 <목소리> 오늘 아트 만들 때 유용하게 한번 사용해봐야겠어 여러분는또 겨울 되면은 또 금방금방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둬야 해서 원장님 또 미리미리 많이 사주신 것 같아요 또 흰색깔 눈꽃 파츠들 스프드이드 금 색깔 눈꽃 바지 이런 거는 진짜 사도 사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서비스로도 신 스티커 구찌 구찌 구찌.. 어 구찌네요 구찌가 핑크색이네 <웃음> 에서 접었던 아이들 일명 골저스 슈블링이 들어가는 테드리스와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다음 달에도 꾸준히 이달의 아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 아이들도 테두리 스와들스화들 옆에 붙일 때 테두리에 감싸는 이것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냥 심심하지 않게 옆에 데코해 놓으면 또 은근히 되게 화려해 보이더라고요 원장님 대신에 하는 언박싱 이번엔 이번는 이거는 이거는 거같이언요이을하겠습쌤이오박싱을하이거니다 가위로 해도 이요 가위로 는이로 응, 해도 거는카거는이 해도 이거는 이로해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 뭐야 이거거거는이에는는거 아 이거 그거구나 아이고 아아여기에요 여기, 여기. 네. 기본템 말도 해주세요 어 카메라 켜서 말이 <웃음> 기본대 한테 <웃음> 많이 쓸거 같긴 기본대 그쵸? 그쵸. 어아 콩콩이 있잖아 손 조심해야 돼 음, 그렇게 하는 것도 심장이다 <웃음> <웃음> <웃음> 오! <웃음> <웃음> 아, 이 모습을 또 찍고 싶네. 아, <웃음> 어, 이렇게 찍는 모습을 또 찍고 싶다. 오, 잘 읽었어. 즐겁다. <웃음> 무슨 유튜버 수강 그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음. 촬영하는 은지스을 <음질숲을> 찍는 나 랜다 <웃음> 말도 해주세요 아, 이게 뭔가요? 네 이게 뭐예요? <웃음> 아까 저처럼 말해주세요 뭐예요? 오! 오! <웃음> <웃음> 어, 밖에 안 나와 딱이 <웃음> <웃음> 어. <웃음> 말고 여, 트리에 쓰이는 별 이거 기본데? 이거 왜 이렇게 불요응최근는 부족할 틈이 없어요 원장님이 내일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우와 비숑이다 만두다 비숑? 만두 우와! 우와. 손, 손? 손 받아요? 어 떨리는 게 보여요? <웃음> 만두 <웃음> 이거는 서비스인가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프롬더 음. 의일이 플러피 음, 음. 신상입니다. 아 이거 본것 같아요. 진짜요? 인스타에서. 어. 한번 열어볼까? 근데 이제 인스타에서 보면 샵에 와있어. 그치. <웃음> 빨리빨리 사기 <웃음> 때문에. 노협찬. 음, 다 내돈내산. 사비. 내돈내산. <웃음> 협찬이 안 들어와요. 아 <웃음> <웃음> 들어올 법도 하는데. 아니 들어오기 전에 미리 사시는 거아니까 <웃음> 그런가? 오 이쁘다. 이것도 안에 글리터가 들어있어. 요 어때? 음. 글리터 들어있죠? 오! 이쁘다. <웃음> <웃음> 어? 아트 미리 안 만들기 잘했다. 응. 응. 이제부터 만난다. 응. 이거는 이런 재질 코팅이 네요코팅된 되었나요? 유광 재질 음. 깔끔하네. 또 예쁘다. 굿. 네. 쇽. 끝났습니다. 하는 은지 쌤을 찍는 나. 앤 나. 말도 해주세요. 아, 이게 뭔가요? 네, 이게 뭐예요? 아까 저처럼 말해주세요. 뭐예요? 오. <웃음> 오 밖에 안 나. <웃음> 똑딱이 <웃음> <쏟땅이 웃음> 말고요. 여 트리에 쓰이는 별. 다시 움직여 볼게요. 여기서 살짝 저었다 뺐다, 접었다 뺐다 이제 제가 올이겠습니다 잠깐만 카메라 보내고 아우 어, 많이 주시네요 짠짠내 얼굴 나온 거 아니니? 응. 이케아에 왔는데 이게 너무 예뻐 보는데? 이 가이하지만 가격도 괜찮고 <레스> 이거 응. 이 의자 응. 이거. 대기석에 아, 음... 야, 아, 물론 이제 이거까지 세트는 안 편한가 아, 완전 나무 응. 이런 것도 깔끔하긴 하지 그래, 그래, 근데 뭔가 거라...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아. 응. 내가 만약에 트롤리를 쓴다면 이런 거살것 같아. 너무 예쁜데? 음, 보세요. 너무 예쁜지 않나요? 이런 거 패디용으로 써도 예쁠 것 같아. 음, 뭔가 이것도 예쁜 것 같아. 12만 9천 원? 기억해놔. 기억해 놓으라고? 어, 혹시라도 거기 뭔가 이렇게 놀때 있나? 난중에 난중에 지금 이게 그린 컬러 가격은 좀 있지만 뭔가 좋아 보이는데? 뭐하시죠아 수납함 디자인이 이쁘네. 이 사진 찍어. 찍었습니다. 아, 이제 찾으러 갑니다. 크리스마스. 예쁘다. 엄청 크다. 오랜만에 오니까 더큰것 같아. 18번. 엄마 18번 또 있다. 근데 차에 다 들어가겠지? 아 여기서 또 카트가 부족하면 은제큰 카트가 있어. 대형 카트가. 일단은 차별보에서 이동 보낼 거딱 보내고 이렇게나 샀어요 아니 엄마 거기는 꺼져있고 이쪽 굉장히 많이 사서 진짜 수억 나오게 생겼습니다 지금 휴. 이제 배가 고픈데 너무 많아가지고 뚜껑 따고 놓고 있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넣어주세요 아우 잘 나시네요. 구다이디요. 이렇게 보니까 뒷자석 많이 들어. 뒷자석 많이 들어가지? 어. 문이 두 짝이라 그래 진짜. 얼마나 이 많이 들어가는데? <웃음> 깍졌어. <웃음> 너무 웃기다. <웃음> 다시 뚜껑을 <웃음> 닫아 보겠습니다. 오케이 원장님 나이스 어? 그냥 쟁반 채로 올리는 게 깔끔할지도? 마어봐야지 네. 아까 산 것들 요래요래 요래 사서 100만원 나왔습니다. 음식은 3만원.